어떤 연기는다할수 있어 바마브라더스 조배우코배우그 뒤에는 열릴 하는 집사가 매니저 겸 감독을 하죠 카메라 감독 오케이 조명 감독 오케이 오디오 감독 렛츠 기릿 오케이 스탠바이 하이큐 순진하죠 꼬몽이 조건 제멋대로 아격 당당꼬꼬이 하지만 연기 안할 때에는 평범한 강아지 가족이에요. 즐면서 퇴근을 하는 마마 집사. 고되고 힘든 일상이지만 잊지 않고 妈妈张